<웃음> 자, 오늘 플레이해 볼 게임은 Garden of b a 반반의 유치원 2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또 출시가 됐죠. 저번에 좀 특이한 캐릭터성으로 화제를 모았던 반반 유치원. 이번에는 스팀에서 6,500원에 정식 발매가 됐다고 합니다.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뉴게임? 여기는 또 어디야? 실종된 아이를 찾는데 부모님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 1편이랑 멘트가 똑같네요, 이번에도. 시계를 돌려볼까요? Uh -huh. 어? 어? 뭐야 여기 책상에 하나 사라진 거 같지 않아? 어? 어? 어? 그냥 영업이 종료돼서 어 설마 야 이거 평가가 엄청 안 좋던데 실행이 안 돼서. 막 욕을 했던 그런 게임이거든? 설마 나도? 그중한 명이 나야? 영업 종료 엔딩 <웃음> 영업 종료하고 게임 꺼졌네요 에이 설마 제발 어 됐다 아니 왜또 지금은 돼? 기가 맥히고 고가 맥히고 W ASD로 움직이실 수 있고 어? 아 반반 투가 그대로 이어 하긴 해 가득히다. 그럼, 그럼 뭐야 얘는 <웃음> 등장하자마자 죽은 거야? 앙당이. <웃음> 얘는 원에서 딱 등장하자마자 바로 깔려서 죽은 거냐고. 이게 뭐야? 이게 왜 나왔어? 왜 죽었어? 손에 뭐야? 곰팡이야? 이건 뭐지? 어? 찌그러진 드론 리모콘. 좀 안테나 상태가 많이 아파 보이는데 <웃음> 이러고 있는데 가보자고 부르면 오냐고? 아 우클릭 누르면 은 원래 이 자리로 소환이 돼야 되는데 소환은 안 돼요 드론을 하나 더 찾아야 되겠죠? 어? 쉬프트 달리기가 돼요 아주 살짝 더 빨라져 뭐야이게? 웬웬 아파트가 있어? 이게 어딜 봐서 유치원이야 이씨 사기를 치고 있어 핑크색 카드키 The things we've done have finally come. 이거는 우리 편집자님이 아주 열심히 잘 해석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쩐 이 장소에 다시 뭐 어떻게 돌아왔다. 지금은 아무도 없고 뭔가 저 공허 속에서 들리는 속삭임이 점점 크게 들리는 것 같다. 지금 누군가가 한명 아니면 두명 정도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건가? 아예, 아래쪽만 아 해석을 하면 되겠네. 아래가 제일 중요하네. 네가 만약에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 여기서 당장 나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역사에서 조용히 잊혀지고 지워질 뿐이야. 라네요. 그러니까 버려진 시설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라. 그럼 내 자식은 이.. 이 자식아.. 궁금. <웃음> 이번에도 알파벳 나오냐? G 1편에 나왔던 그 문장들 아, 아 알파벳들을 조합하면 It hurts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이번에는 G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문장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도 여러 번 죽다 보면 유추되는 문장이 나오겠죠? 자 핑크색 카드키로 이걸 넣고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정하는 오, 유치원 시설이 꽤 고급진걸. 그래서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 아, 길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 왜, 여긴 빨간색으로 뜨지, 근데? 잠겨있나? 어, 지금 못 들어가네. 어, 어, 어? 이걸, 이걸 하면 되나? 아, 이게 그냥 그 다리를 부르는 킹가 보다 지금 정기는안 열리는 상태니까 뭐 하라는 대로 해야지 저쪽은 파란색 컴스 섹터가 뭐지? 여기부터 가볼까? There is an elevator to success. 성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But stairs are good exercise. 아! 목적을 달성해주는 간편한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계단을 오르면 좋은 운동이 된다. 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The spider is real. 거미는 진짜래요. 거, 거미? 아, 여기에서 이렇게 막고 있었나보다. 거미 오는 거. 근데 거미는 파피플레이에 나오는 애 아니에요? <웃음> 마미? 마미 이즈 y o 유? 여기서도 나와요? 와.. 출연료 많이 받겠네 헤블에 종이 있다고? <웃음> 뭐야? 야! 뭐야? 야 방금 봤어? 아 정말 순.. 순식간에 방금 뭐가 나왔는데? 파란색 이 있었어 파란색 아, 깜짝이야 아, 내가 되게 소름 돋았어 진짜 소름 돋게 쳐다보고 있었어 어저 종이 종아 여기 있네 거미는 진짜야, 거미는 진짜야, 거미는 진짜야, 거진, 거진, 거진, 거진, 거진. 그리고 이 테이블은 그를 절대 막지 못해. 뭐, 이거 사람도 못막겠단 말. 마 이걸 바리게이트라고 쳐놓고 있냐. 진짜 쳐맞으려고. The spider is real and it's coming. 아까 봤던 파란색이 그 스파이더인 가 본데? 빨간색 키카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니 오 여긴 또 유치원 같네 아깐 유치원 같지 않더니만 여기 들어가면 설마 문 닫히니? 안 닫혀요 공지! 여러분의 펀치력이 최저에서 최고로 가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네요 꼴찌가 라훌 이게 나인가 9살? 여기 어린애들이 여기 와서 펀치기계 때렸나 봐. 근데 펀치...머신이 어딨어? 이건 드론 스위치인데? 여기 확성기 있고, CCTV가 있네? 오! 드론이에요. 이 드론 못 가져가나? 망치도 못 가져가고. 누가 지금 최고점인 것 같은데? 근데 네살인데 아니 옆에 있는 숫자가 뭔지를 모르겠어. 투머 둘살이 내가 여기에서 펀치기게 때리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숫자 때문에 이건 아무리 봐도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웃음> 다른 것도 보자. 이거 어, 파란색 Hey, you there? I I can see you o n the cameras. 어. I am so happy 카메라를 통해서 you. 날 보고 I 오고 있대. Wait. Can you even hear me? Hello. 들려요? Listen, if you can hear what I'm saying, wave at any camera. Wave any t a camera? Ah, camera will go to the r e m e r a Oh, thank God. I'm so glad you're here. I thought this was the end. I was looking around and walked into the security room. Then the door closed behind me, and I've been stuck inside since. It needs a light blue keycard to open, but I don't have it. I know why you're here and I can help you but you've got to get me out of here if I recall correctly uh, only maintenance workers have the light blue key card so you're gonna have to go down to the maintenance room and look there the door there is probably locked as well and I can t open it from here but I do have control over the break room door here I open it for you see if you can find anything useful in there. Oh t s open. 말하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어디 방에 갇혔대요 근데 그 방을 열려면 파란색 카드키가 필요하다고 하고 근데 자기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가 메인테넌스, 메인 룸에 가서 파란색 카드키를 얻어오면 은 네가 여기 왜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절박하니까 쟤를 구해주고 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아는 게 좋겠죠 여긴 또 펜트리인 것 같은데 문이 닫혀있네요 이 스위치는 반응 자체를 안 해요 이건 그냥 장식용인가 본데? 스위치가 아니라 어! 메인테넌스 룸이야! 여기다! 갈색 카드키가 필요한 건가 이거? 여기에 이제 파란색 카드키가 있는 것 같아요 Meet the family! 가족을 만나세요 어! 얘다! 얘가 스파이더인가 봐 아까 아까 내가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던 그 친구 얘가 슬로우 셀린 셀린이고 얘가 전보조씨 바로 나온지 등장 10초만에 죽으셨고요 반발레나 반발레나. 얘가 반반이고 혀, 혓바닥 잘라버리고 싶네 오플라버드 오플라새 너무 유명해서 나얘 이름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다 오플라 오플라 이래서 아이새 종류가 오라란가 보다 했더니 이름이 오피라였다는 불편한 진실 도도새고 캡틴 피들스 피들스틱이 애가 많이 듬직해졌는데? 너 피들이야? 오 피들이래요 얘가 스팅어 플린 해파리 얘는 뭔가 왠지 모르게 다잘 먹을 것 같이 생겼네요 이거 보안관 배지인가? 쉐리프 토드 스타 보안관이 맞는 것 같은데? 쉐리프가 보안관이잖아 그지아토드 스타가 두꺼비예요 얘는 두꺼비구나아 그래서 입이 크구나 거미만 이름이 없네요? 어, 왕따인가 봐. 이건 뭐야? You have no tapes to play. 테이프를 얻으면 여기에서 틀어서 여기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알수 있나 봐요. 어? 여기가 바로 그 장소군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나왔던 그 장소. 여기가 케이크 있고. 어, 케이크 구현 되게 잘했다. 어? 봤어? 방, 방금 여기에서 이렇게 연기 같은 게쓱 어? 아, 안테나를 고쳤네. 그럼 이제 드론을 쓸수 있는 거야? 아, 좌클릭으로 당신의 장난감을 조정하세요. 오케이. 이멀젠시 알람. 긴급할 때이 버튼을 누르라는데 지금 반응 자체를 안 해요. 이런 소리도 안 들리고. 어, 저기 드론이 있다. 네, 이제 우클릭하니까 이제 소환이 되는군요. 그럼 이걸로 이거 눌러. 방송이 나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이 등장 인물이 있고 그 등장 인물이 말을 하는 게 너무 좀 공포게임에 있어서는 별로라고 생각해. 야, 원에선 등장인물 하나도 없었잖아. 대사도 하나도 없었잖아. 원래 그래서 인기가 많았던 거야. 이렇게, 갑자기 생존자 있고, 언어 나오고, 그러면 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몰입이 깨지거든. 특히나 우리같이 영어 모르는 사람들은 더! 이게 뭔데! 꺼져! 음. 잠깐만, 내가 이거를 스위치로 건드렸잖아. 드론으로. 뭐가 열린 거야, 지금? 어? 뭐야 이거 스위치가 불이 들어왔네? 빨간색 파란색 핑? 핑크색은 핑 아닌 것 같죠? 이건 빨간색인 것 같고 이게 뭐지? 이게 핑크색 뭐 순서대로 순서대로 눌러야 되나? 이게 힌트인가? 일단 이게 첫 번째라면 다음이 이건가 아, 이게 숫자 순서대로 누르는 건가? 3, 4, 6, 9, 아니, 나, 6, 7, 9, 10, 12, 22. 이 순으로 누르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니까, 지금. 이게 첫 번째니까, 한번 해보자. 가장 시뻘건색. 맞아! 맞아, 맞아. 야, 숫자 작은 순으로 누르는 거 맞아. 3, 4, 6, 6. 가장 옅은 파란색. 음, 맞아, 맞아. 자, 중간 단계에 7. 음, g e n i 그 다음, 9. 그 다음, 마지막으로, 22. 오! 어, 저희가 열렸어요. 펜트리가. 초록색 카드키. 아니, 뭐, 왜 이렇게 계속 방송해? 스위트. Now you can go down to the maintenance room. Remember, you're looking for a light blue key card. Good luck and thank you. 파란색 key card. 메인... 룸으로 가서 하래요. 여기 열려? 어 되네? 아, 냄넵 이름이 냄넵이야냄넵 너무 귀엽다. 냄넵아 안녕? It's okay to have no friends and be miserable like me. 아 나처럼 친구가 없고 비련하더라도 괜찮아. 어 약간 격려하는 건가 봐.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너? 진짜 왕따인가 봐. 어 불쌍해. 왜 그러지? 왜 왕따를 당하고 있을까? 두꺼비 보안관이 말하기 자기 자신을 아끼듯이 다른 사람들도 아껴주세요 존경을 담아 나는 평소에는 느리지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졸라 빨리 움직일 수 있어 왜 그렇게 무섭게 얘기해? <웃음> <웃음> 아 이거 도움 요청하면 안될 필인데? 와... 분위기 무슨 일이죠 이... Reminder to... All works 모든 작업자들에게 알립니다 두명 이하로 다니지 마세요라네요 세명 이상씩 짝을 지어서 돌아다니라는 건가? 플래시 라이트 손전등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세요 손전등은 장비실에 있습니다 Equipment room 만약 거미를 마주친다면 겁나 소리를 크게 지르라는데요 도와달라고 그니까 누군가가 도와주러 올 때까지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래요 아 이거 가도 돼? 근데? 두명 이상 단이라면나 플래시라이트도 없는데? 돌아가라는데? 어 이거 길을 외워야 되는구나 야 이렇게 보면 여기도 뚫려 있는 것처럼 보여 살짝 보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라고 방향을 알려주는 거네 조심히가 봅시다. 저 의자니, 어, 드론 가더 가. 가. 왜내 내, 눈앞에서? 아, 이 벽에 가려지면은 얘가 못 가는구나. 더 뭐야? 야, 이 핑크색 페이크야 이리로 가면 막혀있어요 <웃음> 핑크색 페이크네 핑크색은 믿지마 파란색은 믿어 어? 거미가 나를 도와주는 건가? 거미가 파란색이잖아 나처럼 비련하고 혼자여도 괜찮아 라고 했잖아 여기가 지금 두명 이상 단니라고 했었는데 나 혼자니까 파란색만 믿으면 되는 건가? 그거 지금 파란색은 또 맞고 있어요 이거? 어 확실히 맞아요? 맞아요 파란색이 맞아요 이게 백방 지금 보니까 여기 다시 돌아가야 돼아아아 아아 여기 대놓고 그냥 이제 이렇게 돼 있네 스파이더가 도와준 게 아니라 <웃음> 핑크색은 반대로 가고 파란색은 정방향으로 가라 써 있네요 Remember to protect yourself 자기 자신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았다! 카세트 테이프? 왜 이래? 의자를 밀수 있어 영상인데 반응이 없고 이 문도 안 열려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나중에 올라갔다가 딱 내려왔어 이제 가야지 하면서 문 열리면서 뭔가 쫓아와 여기 뭐가 있어 지금 뭔진 모르겠는데 공포 게임 짬밥이 얼만데 이런 것도 유추를 못할까? 뭐.. 뭐야 노란색 유리는 부서지기 쉽습니다. 장난감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이리 와. 부셔! 아! 네, 버튼이 세 개냐, 왜? 또? 퍽! 소리가. 퍽! 소리가 나게 박냐? 아, 좀.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 열리네? 아 이게 딱 거미가 보이게끔 지금 각도가 이렇게 설계가 돼있네 무서워 멁! 심지어 놀래키고 있어요 뭐지? 아무것도 없 어! 저기 검은색 카드키가 왜 이따구로 그려놨는데 왜? 왜? 왜죠? 뭐야? 깜짝이야 위에서 바로 떨어질 줄 몰랐지 아니 난 위쪽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뛰어서 내려올 줄 알았거든 와아 여기서 에 뛰어내려올 줄 누가 알았겠어 와 미치 봐야지 어? 잠깐만 그냥 날아서 오는데? 뒤를 보면 안 되는 건가? 이거 뭐왜 갑자기 왜왜날 덮친 거야? 뭐 쫓아오는 것도 없는데? 위를 보면 죽는건가? 그럼 먹고 그냥 바로 가자 이 상태로 위에 한번 볼게요 안쫓아오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 여기 쓰러져서 이제 더이상 갈수 없어요 뭐였을까? 왜안 보였지? 검은 문을 안 보고 왔는데? 거기는 안 열리는 곳인가봐? 나도 모르게 아 깜짝이야... 아쟤 보고 놀랐네 이 그림이 은근히 섬뜩하다니까 그리고 나 아까 무슨... 검은색 카드키 검은색 카드키 먹어서 이 외열님? 여기 아직 안 열려요. 여긴 뭐지? 뭔 소리야? 아야나 영어여서 천천히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야? 뭐야? 어, 반반3 반바... birds with o stone. I get all of your key cards. I get the perfect specimen. 내가 구해 준게 반반이었어?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안 쳤다던데 근데 나 기절했는데 <웃음> 뭐야 나 어디야 일단 막 엄청 적대적인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죽이진 않았잖아요 일단 아 종이에 낚시라고 적혀있었어요? 아내 낚인 거구나 지금 근데 왜 죽이질 않고 여기로 옮겨왔지? 지금 보니까 진짜 꼬질꼬질하긴 하지만 일단 침... 침... 이거 매트리스? 매트리스까지, 이렇게, 깔아주고 말이야. 나, 자는데, 입 돌아가지 말라고. 야, 저로 가봐. 저, 뭐야? 더 가. 허?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어? 뭐야 이거, 유리야? 아, 유리 자체에다가 지금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서 되는데? <웃음> 아, 옆쪽을 클릭하면은 깨지는구나. 이, 근데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 버튼이 있는데 반응이 없고요. 이거 눌러봐. 반응하냐? 어? 반응하네? 어? 일단 이리도 와보고 이것도 누르면? 어? 불 들어왔어 이 초록색은 뭐지? 그냥 뗀인줄 알았는데 초록색이네? 불이 켜지니까? 어 반응이 없어저 밑에 뭐가 있다 노란색 키 카드 하면 어 뭐가 오는데 아 아니 그다 부서진 엘리베이터 다시 왔는데요 그대로 왔는데요 그대로 똑같이 이런 엘리베이터 너 살아 있었구나 설마 그 초록색 겨울 또 나와요? 아 이번엔 좁아서 못 나오겠네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잠깐만요 드, 드론은요? 추인님 어? 드론 드론아? 잘했어 아 근데 여기서 우클릭하면 다시 소환되지 않을까? 한번 보자 아 소환되네 <웃음> 아야 드론 성능 확실하네 어? 여기 벽지가 왜 이렇게 세하게 생겼냐? 어? 이게 이게 뭐.. 어? 야 미친! 에? 가라 드론! 눈 찔러! 돌진! 이게 먹히네? 진짜 될줄 몰랐는데 아 아파한다 아, 이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봐요 Do not cross 여기 건너지 마시오 It will trick you 당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데? 일단 여기 가지 말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공포게임은 말이야 말을 참안 들어 말을 안 들어서 이 사단이 나는 거야 자, 편집자님이 열심히 해석을 어? 해주실 거예요. 아우, 눈 아파. 아우, 야, 폰트 작아. 왜, 왜 이래?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아, 이 친구들. 얘왜 대포가 있어? 나니? 그리고 얘는 그... 보가, 보가, 보가, 우가 이렇게 우는 애 아니냐, 얘? 그지? 근데 원래 초록색이었나? 어 이렇게 착착 하고 때리고 싶다, 엉덩이. 노란색 키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립니다 수술실? 어? 어? 잠깐만 부가우가가 한 명이 아니네? 이렇게 섬뜩하게 날 바라보고 있어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설마 애들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해서 이런 괴물을 만든 건가? 뭐지 진짜? Elephant, fish. 바, 바비? 얘가 바비 인형이야? child. 교육하고 있었나봐. 여기 앉혀가지고. 눈알이 빠지셨는데요? 괴물한테도 교육은 많이 버거웠나 봅니다. 그치, 공부 힘들지. 괴물이 되어서까지 공부라니 눈알이 빠질 만큼 괴로웠나 보다, 야, 진짜. 아. 힘자는데 <웃음> 어, 야, 잠깐만. 니네 손이! 왜왜 왜 이렇게 생겼어? 지금 나만 이상해? 심지어 여기가 살짝 움푹 들어가 있어! 아! 자 무시하고 핑크색 카드키 나 갖고 있지 않아? 어 없네? 왜 없지? 맨 처음에 먹은 게 핑크색 카드키 아닌가? 어 지금 보니까 퍼즐이었네. 야 아까 곳곳에 떨어져 있던 우가부가들 색이 전부 다 달랐었는데 distract people i is... 트레이시 트랙션 이거 누가 번역 좀 해봐라. 뭔 소리냐 이게? 아... 각 우가 부가들한테서 뭔가를 추출해야 되나 봐요. 이... 피? 액체? 액체를... 아 마침 여기 주사기가 있네요. 여기에다가 담아야 되나 봐. 그러네. 담으면 여기가 열려서 다른 카드키를 주겠죠. 이거 설마 순서대로 해야 되나? 그냥 다 하면 되겠지? 추출 하나 애들 어디 있는지는 다 봤으니까 둘셋넷 다섯 엉덩이 여섯 드론! 가서 조져! 예쓸! Yes, 빠! 뭐야, 잡혔? 죽었어? 아니, 진 진짜로 속인 거였어? 눈 하나도 안 아픈데 눈 아픈 척한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어디야? 아 뭐야, 완전 처음부터인데? 잠깐만, 근데 여섯 마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추출해야 되는 거는 여덟 마리 아닌가? 여덟 마리 맞잖아, 그지 주사기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왜 여기만 불이 들어와있 어? 어? 전혀 모르겠고요 다섯 여섯 대포를 쏴야되나? 대포가 발동이 안 되는데? 뭘 넣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눈을 찌르고 나서 피를 뽑자고? 얘도 우가부가 부가우가야? 어? 뽑았어! 뽑았어! 뽑았어! 뽑았어! 아 얘도 우가부가 부가우가네! 그 나머지 한 마리! 나머지 한 마리가 여긴가? 반응이 안 되는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됐어? 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건 8마리인데 7마리만 초초라면열료 뭐지? 왜돼지 대포 알을 얻었어요? 누가 봐도 폭죽이지만 뭐 어쨌거나 주시면 감사히 써야죠 야! 쏴! 아 진짜 개 아프겠다 야 저거는 눈을 쑤셨는데 그냥? 아 어디 갔어? 이거 뭐야? 모자를 얻었어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일단 저기는 가까이도 못 들어가고 여기를 모자를 왜 얻은 거지? 내 자식의 모자인가? 여기가 어디야? 핑크색 키카드 다시 돌아가서 잠겨있던 문을 열어 줍시다. 여기. 어, 아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어, 여기 잠겨 있어서 우리 못 갔던 곳이잖아. 그지? 기억 나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빨간색 불 들어오고. 원래 자리로 지금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중앙을 아직 안 가봤거든요? 우리가? 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진짜? 어? 어? 어 길어 어 이상한 소리네 하면 되는건가? 테스팅 섹터 뭘 테스트 한다는거지? 드론 소환 렛츠고 아이씨 드론 똑바로 일 못하나? 인공지능 디다가 따버렸어 이정도는 어? 지금 알아서 슥슥 회피해가지고 밥도 먹고! 샤워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뭔 개소리야. <웃음> 이것들은 반응 안 하는 버튼들이죠?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아닌가? 반응 안 해요? 아, 여길 누르니까 여기가 버튼색이 들어왔네. 그지, 그지. 나는 부자부자. 쟤는 그지, 그지. <웃음> 죄송합니다. 하, 아, 씨. 나이를 처 먹으니까 나 아재 개그 만들어가지고. 어, 저기, 저기 불 들어왔다. 살살 좀 해라. <웃음> 야, 저 정도 속도로 원래 벽에 박으면 드론 개박살 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이런 쓸잘데기 없는 퍼즐은왜 만든 거야, 제작진아?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 오! 그렇구만. 넘어가고. 버튼이 활성화가 돼서, 이거 누르면은, 저 위가 열리네요. GV는 무슨 원소야? 내가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원소다. 어? 어? 드론 커스터마이징이 되는데? 이러면 드론 빨개져요? 우와! 아이언맨 드론 됐어! 뭐야, 이게? 대박. 진짜 개 쓸데없는 기능인데 너무 좋아. 모자도 한번 보자고? 모, 모자를 어떻게 봐요? 내, 내 머리 위를 봐야 되나? 이거 어떻게 봐? 아, 드론 커스터마이징 아, 모자가 있네? 센터 헤드 총 8개 중에 4개를 수집했대 야, 너 일로 와봐 <웃음> 아니, 모자를 좀 큼지막하게 씌워주지? 저 중앙에 조그맣게 지금 근데... 얹혀놨네, 그냥? 모자를? 야, 근데 빨간색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멋있다 와 미쳤는데? 지금 이거 상호작용 자체가 안돼요? 그냥 쭉 가볼게요? 드론나 달려 나 무서워 니가 먼저 앞장서 아씨 개빠르네 일단 버튼이 눌리는 방도 있긴 있어 아 복도 뭐 정신 나가겠네 이게 뭐지? How to survive a giant snail attack 초거대 달팽이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이래. 눈이 나를 똑바로 보고 있으면 멈추고 양옆으로 사시가 되면 달리라는 것 같은데요. 달팽이 나와요? 드론! 슈웅! 야, 역시 아이언맨 드론. 장빠로고만. 내가 좀 멍청하네. 누가 봐도 이거 누르면 달팽이 튀어나올 것 같지? 최대한 멀리 떨어져 보자. 안 나오는데? 어? 뭐야? 오, 어, 오펠라사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쟤 누구야? 무시하고 그냥 가기! 궁금해.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되나? 쟤 반반 일리아인가 이름이? 어, 쟤 반반 여친 아니야. 무빙? 아! 생각보다 빠르군. 또 궁금점.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달려. <웃음> 안녕. 아, 야 막다른 길로 막혀 있어. 아, 벽이 막혀 있어. 이 쓰레기 게임. 내가 너보다 빨라, 임마 애가 만신창이가 됐어. 불쌍해.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뭐 살아있는 게 용한 거지, 그렇지? 내가 여기로 가면? 어, 야, 왜, 왜, 왜, 왜? 야, 야, 아니, 왜! 아! 들어왔잖아, 들어왔잖아, 들어왔잖아, 들어왔잖아! 어? 아, 문을 안 닫아서 그렇다고? 가는 중. 닫았다. 그래서 그, 반반일리아는 어디가. 어, 여기있네. 어, 왜 이렇게 싸게 생겼냐? 드론을 불러보.. 어? 뭐야 이거 유리.. 아.. 유리.. 어. Everyone, I want you all to welcome our newest student. You're late to class. I'll let it slide this time since it's your first day. But be late again and I'll repeat a pieces. You're a new and unpopular student. So you will have to sit with the unpopular table in the middle. Now sit so we can begin. 아 지금 선생님 놀이하나봐요 나 지금 좀 늦게 왔.. Set. ...다고.. 빨리.. 앉으라는데.. You <웃음> 아 빨리 안 앉으면 선생님이 화내시네 어디에 앉을까요? 제가.. 여기? 여기? 여기? 어 앉았어요 앉았어요앉았어요 선생님! Okay, so, semester, 수학! 어! 수학! 어? So 저.. 저 저, 저 n Let's revise some of the basics. What is 6874123612 plus 어? 981939912 네? 어, 틀리면 굉장히 커다란 벌을 내릴 거라는데요. 제발 나 숫자도 제대로 못 적었.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어 음, 선생님 아니 저 진짜 계산해서 대답해야 되나? 아 테이프로 대답을 하라고? 이거 녹음기 아니야? 어... Rock. 어? 아니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개구리 이러고 있어 이게 끝에 보니까 페인 기버가 있거든? 여기, 여기 아, 안 앉아지네 아니 앉자, 앉으려고 했는데요 잠, 잠깐만 조금 늦었어요 안녕 선생님이 좀 참을성이 부족하시네 조금 이제 살짝 늦게 앉으려고 하니까 아주 그냥 눈깔이 뒤집어져가지고 아 여기 이름이 이름이 Really Smart Kid가 있네. 굉장히 똑똑한 친구. 드라마틱 키드, 극적인 친구도 있고 그냥 똑똑한 친구도 있고 난 이상한 친구였네. 그래서 내가 이거 선택했더니 개구리 <웃음> 이러고 있었던 거. 아, 나 이름인 줄 알고 제대로 안 읽고 있었거든. 자, 이쯤 되면 은 편집자님이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다른 거 어? 너무 눌러보고 싶어요. 아이씨 어딜 봐서 똑똑해 저게 어떻게 사야 이? 씨. 적어도 15억 정도는 나와야지 아 그래 그래도 개구리 얘기하는 애보단 낫다 저 일단 숫자기는 하잖아 그래 애들이 이 정도면 똑똑한 거지 <목소리> 제뭐 화장품 먹었어요? 입술에 뭘 묻히고 다니는 거야 당연히 정답은 이거겠지만 우리 편집자님 한 번만 더 고생합시다 드라마틱 너무 궁금해요 내 인생 아내 인생 아내 인생 맞는데 깜깜하잖아 아네 선생님 이 말만 몇번 듣냐 진짜 토 나온다 이제 선생님 솔직히 말해봐요 선생님도 솔직히 좀 지치죠 내가 그래 정답 말해준다 대박 개똑똑해 Next question and one that I wrote myself. What is 2 plus 2? Oh! 어? 아, 이거 미리 다른 답들을 다 들어봤기 때문에 맞출 수 있어요. Correct! Wow, I thought everyone would get it wrong. Alright, last question before your lunch break. What is misery plus disappointment? 내 right. 인생! 내 인생! 비참하고 실망스러운 거를 합치면 뭐예요? 내 인생. 후원 못 받는 내 인생. 아, 깜짝이야! 아우, 씨! 개 놀랐네, 진짜. 어두워지니까 진짜 개 무섭게 생겼어, 쟤! 이거 뭐, 뭐, 어떻게 하라고. You want to s 점심값을 자기들한테 주면은, 아 지금 예, 얘네가 그거야 학생들이야 아까 저기 의자에 앉아있던 볼링핀 농구공 그리고 물뿌리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여기가 쉬는 시간 약간 놀이터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볼링핀들이 얘 괴롭히고 있어요 어 다른 애들은 새 걸로 빳빳한데 얘만 지금 다막 녹슬고 구석에 있잖아 그래서 얘가 어이물 뿌리개 구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니네 점심값 내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Please save our friend <웃음> 제발 우리 친구를 구해주세요 저쪽에 뭐 벌리드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o n p o p u l a r kids need your help to save their friends from the p o l i c e 아, 쟤를 구해서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구나 그런 거네 이게 뭐야 근데? 살점이야? 뭐.. 차흙이야 이게 뭔지 모르겠네? 얘도 괴롭힘 당하고 있어? We are the cookies and we.. 뭐야 이거 We c h o w g u 검아 지금 껌딱지 떼고 있었던 거구나 우리에게 껌을 갖다주면 돈으로 환전해주마 네? 먹다.. 남은 껌이어도요? 맞.. 아, 맞아요 이게? 저기.. 여기 돈있다 여기? You can trade gum for money with the popular keys 그러니까 껌을 교환을 어? 여기 또 있네? 그럼 이제 교환이 될란가? 와껌개커 가져갈 수 있어? Uh. 자 점심값 자 데려간다? 애들이 그래도 말을 잘 듣네. 어, 돈을 상납하니까 그래도 원하는 대로 해줘. 자, 구해줬다. 선글라스? 뭐지? a t t e 반반이다. 점심 시간 끝났고 also, teachers, 돌아가래요. Please keep in mind that we're on the lookout for a very, very naughty student b e l i e v 반반이 교장이 반반이 교장이야? 기시 Oh, what am I saying? You're one of the cool kids. Of course you don't talk to ugly, unpopular kids like them. Take a seat with the c o o Where y o 아무데나 앉으래. 앉고 싶은데. 근데 여기밖에 못 앉는데? 여기 앉아볼까? 안 앉아지네? You 아니! 왜요! 왜요! 앉.. 앉고 싶은데 앉으라면서요! 고민할 시간을 줘야지! 개.. 아이 무빙! 오 선생님까지 무빙을 잘 치시네 아, 쿨키드들이랑 cool 같이 앉으라 그랬어? 아, 내가 이제 선글라스를 얻었으니까 나도 이제 쿨해진 거구나 안녕? 음, 난 쿨한 사람이야 네? I will have to punish you very, very harshly if you break any of those rules. 네? Back to t h e r e view. Let's start with something easy. How hot is the sun? 해는 얼마나 뜨거울까? I'm so funny! Wrong! 아... <웃음> 한숨이 저절로 나오네. <웃음> 태양은 얼마나 뜨거울까? 난 너무 즐거워! 아니 근데 이건 실력으로 커버가 되는게 아니라 그냥 찍기잖아 얘네들 어떻게 대답할지 어떻게 알아 수업 광대 시끄러운 아이 인기있는 아이 Life 라이프 러버 바다... 바다 삶을 사랑하는 아이? 어?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l 라이프를 누르면 되지 않을까? 이거 맞는 것 같아 아 이게 선생님이 질문하기 전까지는 이게 안 눌려요? 아왜 이거 답이 없는 거 아닐까? 아까 선생님이 이제 과학 시간이야 규칙을 알려줄게 먹지 않기, 말하지 않기, 숨 쉬지 않기, 움직이지 않기, 질문하지 않기였거든? 가만히 있어볼게 움직이지 말고 아니 하, 하지 말라며요 말하지 말라메 터킹이 수단인가 수다? 떠들지 마라 영어가 참 어렵네 인기 있는 애는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잘 모를 것같아 완전 호들갑을 떨수 있는 시끄러운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라우드 킷아 왜? 너무 뜨거워서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아 선생님이 창의력이 없으시네 아 인기 있어서 야 대답을 유추할 수 있을 것같아 I'm so hot 이라고 할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해보자 나중에 한번 해 보자가 아니라 이번에 해 봐야지. Hey, 이거밖에 This 안 남았으니까. 해 보자. 자. I'm so hot 나올 것 같아. 아, 나보다 뜨거운 애는 없어. <웃음> 웃네. It, cool cool question, 어? 다리? 오, 맞았어. s t i n e t f l i n t is close to an octopus, he's a jellyfish. 어플린이 뭐지? I'll allow it 아,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 이름이네. s t i n g e r t l And. So 어아 비명이야? 순간적으로 제가 I'm so funny라는 그 대답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게 뭐였지 하고 눌러봤어요 아 그럼 소리 지르는 게 맞다고? 오감 중에 하나 남은 게 청각이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다 시력, 냄새, 맛, 촉감, 그리고 청각 뭐가 맞아? You j t h e n o u g h I'll allow it. Unfortunatel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science for today. Go on to your second break, and then we'll start the next lesson when it's over. 일어났어. 다시 쉬는 시간? 왜 배치가 좀 바뀌었는데? 뭐 뭐지? 돈. You wanna join us, p u 너 우리한테.. 우리랑 끼고 싶니? Give me some lunch money 아이.. 돈또 줘야 돼? 어머 아 얘네가 지금 돈을 사수하고 있는 거야? 아난 뺏기기 싫어 이러고 지키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난 쿨한 녀석이니까 내놔 내놔 이러고 갖고 있는 거야? 뺏고 있는 거야? 어 얘네도 막고 있는데? 하지만 너희는 이제 동료가 아니야 나는 이제 양아치들이랑 놀겠어 자돈 좋아 나도 이제 양아치다 일진풀이라고 불러다오 <웃음> 오늘 지금 세 명의 전학생이 온 거라는 컨셉이구나 이게. 건강과 친절에 대한 얘기래. l e a i n k n d g e to u r e h i n i n d 어... 메인 캐드가 무례한인가? Unkind money taker. Correct. 헉, 맞네. 불친절한? Good job. 근데 mean은 무슨 뜻이지? 속좁은? 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뭐 <웃음> 이런 거왜 하고 있는 거야? 저 멍청한 입술 좀 보라고. 에에 이러고 있아아 친절한 사람. 페인기버. 고통을 주는 사람? t h i s c l a s s is. going to be great. I can feel it. Wait. What was that? I wonder if it's a new student. Nobody move while I check it out. 새로운 학생이 왔는지 보고 온대요. 드론 여전히 조정 안 되고 탈출해. 됐다. 빨리. 빨리. 뛰어. No, n 이번에야말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아니, 너 학생 껴안고 비명 한 30번 질렀어요. 농담이야. 에에 저기 가지 말고. 이거 뭐야. 새들을 잡아서 여기에다가 놓을, 여기가 둥지래. 무슨 소리지? 어? 도망가네? 그냥 밤일때도 움직이는.. 어 깜짝이야! 이리와 이거 왜 밤일때 움직.. 음... 밤이왜 되는거지? 여기 이렇게 두면? 음...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어? <웃음> 어서와 아빠의 품으로 알아서 와주네 아이 귀여워 근데 불이 왜 자꾸 껐다 켜졌다 하는 거야? 난... 이유를 모르겠어 카드키 여기 열수 있는데 어? 아형형아 형, 형. 아, 진짜 아형 진짜 아니 형 진짜 미안해 아니 애들 아니 야야 야, 볼링핀 꽃응악 야. 꺼... 야! 볼링핀들 일 잘하네 그러니까 문을 먼저 열지 말고 애들을 다 둥지에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그렇게 가야 되나 봐요 징그러워 왜 이렇게 목이 잘 늘어나 일로 와어 어? 뭐야 이 건방진 다리는 너 누가 그런 자세로 있어래 어 이거 이거 버릇을 잘못 들였구만 버릇 앞에서 누가 짝다리 집으라그랬어 색깔 다른 오피라색 <웃음> 귀여워 아예 불이 자꾸 껐다 켜졌다는 거야 아 애들이 어두워지면 안 보이니까? 밝아질 때만 빨리빨리 찾아라 뭐 이런 건가? 삐옥 마지막 한마리남았나 일단 카드키부터 먹자 카드키는 미리 먹어놔도 되겠지? 안뇽? 이리와 아이고 놓쳤다 야아이내 실수로 이 키를 두번 눌러가지고 어디딨어 어딨어, 어딨어. <웃음> 무빙 어? 왜 새, 새소리가 나지? 총 여섯 마리인거 맞지? 응? 애들이 다 얘를 쳐다보네? <웃음>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좀 섬뜩한 거 같기도 하고, 귀여운 거 같고... 도왜 저러고 있냐? 쟤는 아예 서 있지도 못하네. 모르겠다. 이게 무슨 게임인지 난 이제 이해하는 걸 포기했어. 자, 이제 다 넣고 오플라세를 보면 설마, 새소리 듣고 간다 새끼들 소리 듣고 가오 어? 잠깐만 저거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언제까지 와요? 언제까지 와요? 아니, 눈이 4시가 되면 움직이라며. 그 반대로 해야 되나? 어? 아, 아이고, 와. 아, 움직이니까 바로 달려오는데? 진짜 엄청 빠르네. 아니, 눈이. 눈이 벌어지셔야. 어? 아, 지금이구나. 아! 아! 늦었다! 아! 아! 우악 이게 다른 방을 볼때 움직여야 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바로 한 칸씩 못 가면 그냥 죽는 건데? 아니 좀 억가야 하, 이가 왜 이렇게 건치야? 무서워 왜날못 보지, 근데? 아프대. 이거 어떻게 해가, 근데? 아주 큰일 난거 아닌가? 어떡하지? 오지 마. 어떡하지? 헛헛 아! 뭐야! 빛나는 문이 있었다고? 여기 말하는 거예요 혹시? 아니면 다른데불 들어와 있는 문이 있나? 아니 여기는 지금 움직이면 죽어 그 목소리 되게 좋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 빛나는 거 있어 야다 보자마자 미친듯이 달려서 문 열고 들어가야 돼요 열어 씨 열려. 어? 늦은 거 같은데. 나 이거 움직이면 죽는 거 아니야? 저기요. 아 몰라. 와. 개 빨리 가야 되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아니 근데 너무 느려. 문 열리는 거.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불 들어왔다. 아근 궁금해 아 너무 궁금해 나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거지? 눈으로 보잖아 저 달팽이 궁금해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올까? 헉? 어? 어 뭐야? 그냥 가는데? 인디게임의 한계다 여긴 또 뭐여? 대포를 이용해서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데 어? 가리비다 이제 가리비 아저씨 나와야 되는데 머메이드 그거 레시피 알려주셔야죠 아저씨 안나오네 아 오늘은 휴먼가보다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 쏴 아하 이거 순서대로 해야되는데 아..아닌가? 불이 어, 버튼이 아예 안 눌려요 지금 버튼이 안 눌리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봐요 근데 가리비를 주술 수 있으니까 가리비를 모아보자 이게 왜.. 왜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스팅어플레인 미션 그 해파리 파리 미션이네 조개껍데기 모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해파리가 인 히스 체스트 그의 둥지에서 본거지에서 여덟 개의 조각을 찾으면은 상품을 줘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에 다 모았네? 체스트가 상자구나 아나왜 이렇게 요즘 헷갈리지? 초록색 키카드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여기로 발동을 시킬 수 있나요? 이거 근데 아무래도 초록색 버튼이 아니지 않아요? 는 눌림. 어? 아 지금 놓친 거야? 헐!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 예측하고 해야 돼? 야 이거 뭐 반사속도 테스트야? 아니 타임 타임 개 빠듯해. 어된 거야? 어이 규칙이 써있었네. Rules of the c a n o n Game. 대포쏘기 게임. 어 버튼을 누르고 누르면 캐논을 발사할 수 있어요. 딱 하나의 대포만이 한 번에 한 번만 발사할 수 있어요. The timer must not run out. 설마 머스트 u 낫 런아웃이라는 게 시간 제한이 없다는 뜻아니야 시간 제한이 있던데? 일단 계속 해보자 3라운드가 있다고 했으니까 아이씨 이미, 이미 하나 갖고 있었구나 야, 버튼의 범위가 늘어났어. 와, 이거 진짜 정신없다. 버튼이 뭐가 빛나는지. 일단 이네 개인 것 같아요. 일단. 일단 네 개. 여기. 쏴! 됐어? 오케이. 2라운드 클리어. 야, 진짜 공포가 뭐냐면, 여기 밑에도 있어. 야, 그러니까 3라운드는 여기까지도 이게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오, 이게 맞나 싶다. 자, 보자고. 이 밑에다. 빨리 다시 올라가서? 장전할 준비 오케이 여기 마지막 하나? 여기! 싸! 어? 뭐야? 안 끝났! 어, 쉬운데 걸렸다 위에만 걸린다. 다행이다. 제발 끝내 이제. 어, 됐다. 됐어? 이제 열리나?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주 긴장감 넘치는 캐논 게임이었어요. 얘가 뭐지? 핸드쉐이크 악수. 스팅? 찌르다. 슬랩. 싸라고? 삣 <웃음> 맞나? 뭘 뭘까? 어, oh, 카드? 파란색 키 카드를 먹고 여기를 발동시키면 뭐, 뭐지? 나가야 되나?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 볼게요. 어, 이 문이 열려 있다. 달팽이 갔냐? 갔네. 저기가 열려 있다. 가자. 가면 되나? 어? 뭐라고? 아야그 야, 하... 이스터에그를 스포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스터에그를 보기 위해서 2회차를 플레이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 알려줬으니까 내가 해볼게 자 여기 어떤 분이 방금 알려주셨는데 여기 폭죽을 들고 아까 맨 처음에 발견했던 대포 있던 장소 있잖아요 눈 찌르는 곳 거기를 다시 가서 폭죽을 발사면 하 이스터에그가 나온대요 테이프는 안 보나요? 테이프도 보러 가야지 여기가 테이프 있는 쪽이잖아 그지? 그럼 발사하는 곳은 어디있는데 원래 일단 테이프부터 보러 가자 뭐긴거 없어졌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자 올라와서 테이프 보자 테이프 아까 우리 하나 먹었잖아 그지? 반반이야? 반반무만이.. 반반아 뭐해? 뭐야 이게.. 이게 이게 다야? 왜이 시정지 되어있는거야? 뭐야? 뭔지 모르겠네? 자 여기다가 에 혹죽을 한번더 쏴! 어? 뭐야? 쟤 버튼이 있었어? 대박! 에? 에? 왓? 빨간색 키 카드? 노웨이! 빨간색 키카드는 아까 우리가 테이프 틀었던 곳, 거기에서 열리지 않았던 방이거든요. 아주 흥분이 되는구만. 뭐가 있을까? Type 5, Case 3, Case 6. 이 뭐지 세세 세 번째 경우 여섯 번째 경우 그러니까 반반의 목은 이 위치에 있고 아 성대구나 이거 성대네 성대의 기관이 여기와 여기 있고 심장이 여기와 여기 있는 거네 옆에 종이 있다 와씨 아우 눈 아우 쉣. 아오 편집자님들이 열심히 해석을 해서 그 해석본을 올려주실 거니까 일시정지하고 잘 읽어보세요. 이건 뭐지? 라운드 56 지금 56번째 싸우고 있는 거야, 얘네? 이게 뭘까? 아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만으로는 저걸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여. 후속편의 예고인가? 이제 돌아가 봅시다. 원래 있던 자리잖아, 여기. 그.. 어? 그 초록색 괴물 없어졌어! 그 엄청 큰애 있잖아! 그 살아있어? 아니 근데 사라진 것도 놀라운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아까 달팽이 쫓기던 복도에 파란문이 있었어요 아 맞아 거기 안 열렸었지 거기로 가면 되네 달팽이가 맨 처음에 양쪽으로 눈이 갈라져서 봤던 곳 여기 우리 파란색 카드키를 먹었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더 웃긴건 뭔지 알아? 저기가 진행루트가 아닌데 저길 가면서 이스터에그도 보고 엘리베이터에 깔려있던 그 초록이도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어 <웃음> 의도치 않게 되게 많은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There's exercise 운동? 여기 여기 운동이 있어 So it's best to save your breath 숨을 많이 쉬어야 될거야? 숨을 많이 축척해놔? 이건 읽어야지! 사랑하는 엄마한테 I'm OK a y 저는 괜찮아요 And Claire is OK a y 클레어도 괜찮아요 사악하게 생긴 빨간 사람과 커다란 새한테서 어떤 굉장히 친절한 해파리가 우리를 구해줬대요 악한 빨간은 반반인 것 같고 빅버드는 오피라새인 것 같고 친절한 해파리는 개를 말하는 것 같아요 플린 해파리가 우리 편이야? 우리 해파리집에 갈 거예요 라고 하네요 미희가 아마 우리가 찾고 있는 아이인 것 같고 클레어는 쌍둥이 뭐 딸인가? 여자친구인가? 제 아래쪽에 젤리피쉬가 같이 해맑게 웃고 있네 과연 우리 편일까요? 슛와씨 진짜 간당간당하게 점프되게 해놨네 이거, 갑자기 메이플 스토리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인내소 어? 갈수록 선이 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이구만. 어우, 씨, 떨어질 뻔했어, 어. 심장 아파. 메이블 스토리 여기로 한 번에 못 가? 친구야 꼭 이렇게 돌아가야 돼? 난 여기 갈수 있을 것 같아. 난할수 있어. 난난플레임이니까 간다! 와대죠 돌아서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테이프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테이프 봐야 되잖아. 아 귀찮아 그냥 갈래. 스토리고 뭐고 하나도 안 궁금하다. 이 말. 에, 어, 이이오앙이옹앙옹 앙. 꽁기 개강 킹 꽁가. 위너스 코너. 하! 아하 됐다. 상품이 뭐가 있을까? 두근두근. Almost there! 거의 다 왔어! Yeah! 케이크? 케이크야, 저거? 엥? 뭐야, 무서워. 이, 이게 뭔데? 열리는 문이 따로 없는데, 여기만 지금 불이 들어오거든? You know, on a normal day, you'd be standing where I am, behind the safety of this glass. Like you're in a zoo watching some animals. Speaking of zoos, it's almost assembly time, where all the doors open, so we must keep this brief. Look, uh, I'm sorry I hit you, but you gotta understand. I needed something from you that I could only get if you w e r unconscious. and I was all out of s i d i t i s If you'd seen me, you wouldn't have trusted me, I, I know it. But there was one thing I didn't lie to you about, and that's me knowing why you're here. You're here for your children. I too am I'm working towards saving them, if you can believe it. But someone else has them. Someone far stronger than you and me both, that resides deep in the abyss. 오 h oh, no. You've gotta go. There is an elevator in o p i l a Bird's walkway. Take it and, and we'll talk again down there. 어? h So, p i l l a i a r i d e a n 잠깐만요. 짝 자, 오이씨, 여기 자, 어디로 도망가야 돼? 이, 이리로 도망가는 거 맞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길 아닌 거 같은데. 아이고, 밀란씨 이러시면 안 되죠. 무빙 반반도 피해자라고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얘기를 나눈 거 같거든. 자세한 거는 내가 해석본을 좀 봐야 될거 같은데, 반반이 때려서 미안하다. 근데, 아까 기절시킨건 다 이유가 있어서다 뭐 약간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것같아요 자기도 아이를 찾으러 왔다라고 했었던것 같은데 일단 도망갑시다 어우야이씨 잠깐만 뭐야? 해줘. 시켜줘. <웃음> 어디로 가야돼? 안돼. 아, 아, 아, 진짜 선 넘었지, 개. 야, 이건 찍기잖아! My name is 찍기! 찍기, 찍기, 찍기! 랩! 자, 자, 자, 당당 농동, 당당 농동, 당당 농동, 당당 농동, 당당 농동, 당당 꺼져. 이 죽을 쭈글한 손을 왜 이렇게 불어 터졌어? 아빠가 목욕탕에 오래 있지 말라 그랬지. 여기서 양쪽 길에서 왼쪽 정상적인 루트로 가니까 아주 바로 반응이 오네. 따또또또또또또또따또또또따또또또 어? 아 눌렀냐 지금? 누른거 맞아? 왜 안눌려 왜 안눌려 아니 왜 안눌려! 제대로 안눌려 이게 막 아, 연타해야되나? 멈춰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눌러야되나? 아나 이제 귀가 울려 이 브금때문에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연타도안 눌리네, 이거. 안 눌리는 게 정상이네. 이건 눌리네. 자, 아, 저기 왜 문이 열리지? 뭐지? 잠깐만, 잠깐만. 잡힐 것 같아, 잡힐 것 같아. 어, 잡힐 것 같아. 어어, 아니,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돌아갈 수가 없어 돌아갈 수가 없어 A few later. 여기서 한 바퀴 돌자 왜 안와 어 왔어 왔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됐어 안 죽었어 됐어 안 죽었어 아니, 근데 이럴 거면 그냥 죽지 그랬어 어차피 똑같이 플레이할거 그냥 죽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 왜왜 왜 돌아갔니 너? 근데 X자로 유인을 해야되는게 맞아? 왜 아닌거 같은데? 이상하네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을 믿고 X X자로 유인하는게 맞긴 하네요 그...게 내가 될 줄은 몰랐지만 나도 되네 이게? 위에서 추 같은 게 떨어졌거든? 아니, 나는 적용이 안될줄 알았지. Bad student. student. 그니까, 지금 거리가 꽤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서 이거 바로 누르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 어 <웃음> 초록이가 트롤 짓 했네. 카드키를 갖고 있었네요? 흰색 카드키. 와 엘리베이터 또 만났어. 또 왔구나. 오 태식이. 얘좀 새거 좀 보고 싶은데. 왜왜 <웃음> 왜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 이거 디자인이었냐? 아 디자인이었다면은 이해가 되네. 왜또왜또 왜, 또, 왜? 어. No matter what. Do not go down there. 뭐 어쨌든 살긴 살았어요. 그러니까 친구야 그런 건 위에 써놔야지. 엘리베이터 타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지 마. 이렇게 적혀있으면. 어, 3에서 나오는 애가 플린인가 보다. 해파리 플린. 자 이렇게 플레이해본 가르테노브 반반. 반반 유치원. 잘 플레이 해봤습니다 뭐좀 약간 아쉬웠던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되게 재밌게 잘 플레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각 캐릭터들에 따른 플레이 방식도 굉장히 다양했고 다음 스토리도 좀 궁금해지네요 근데 이거 한글 정발이었으면 좋겠다 언어가 없어서 원은 되게 무난하게 잘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대화 형식으로 영어가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스토리 파악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반반 유치원 2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목소리>